이해하면 무서운 이야기 어느 날 형이 보면 나 이외의 가족이 모두 죽는 비디오를 보라고 했다 나는 보면 가족이 모두 죽기에 형은 단번에 형에게 거절했으나 형은 이제 너밖에 안 남았으니 괜찮아 라고 말했다 이제 너밖에 안 남았으니까 괜찮아 라는 말은 이미 가족이 모두 죽었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내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형은 도대체 누구란 말인가?